주식회사 오오 석세스데이 세도나 메서 릴리징 화건입니다. 특별히 제작된 이 릴리징 화건은 자연스럽게 목표가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. 시작합니다. 나는 자산이 늘어나도록 나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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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이든 쉽게 갖고 하고 될수 있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삶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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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감각과 이미지, 감정, 소리를 느끼고 받아들이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감각, 이미지, 소리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. 나는 항상, 지금, 여기, 현재, 있습니다. 나는 항상, 지금, 여기에, 그대로 있습니다.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목표가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저항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